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먼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 서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 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 한글 파일 오피스 pdf 등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서식은 자율적으로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수기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PDF나 사진 파일 등을 전자화하여 저장하고 전송하셔도 되고 최종 작성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이면 읽기 전용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겠죠. 지금까지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